저희가 이복날을 기념을 해서 삼계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여기 신규 이상 또 입었습니다. 카나페 의상이죠? 제가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는 뭐,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<웃음> 재료는 이렇게 요렇게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오늘의 요리 순서. 물을 끓여서 육수를 만들고요. 닭을 손질한 다음에 요것들을 닭 안에 넣고. 아니야. 쌀을 다 안에 넣고 얘를 주머니 속에다가 넣어서 같이 물에 넣어요 그리고 밤을 넣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일정량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정도 담으면 되냐면 약간 무거울 때까지 자 그러면 대파를 손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렇게 잘 자라게 자르면 안 돼요 육수용 대파는 크게 자르셔야 됩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돌파를 손질 했고요 물을 올려놔야 됩니다 요리는 원래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양파 깔때 다들 맵다고 하는데 전잘 모르겠네요 아 매워 잠깐만 <웃음> 양파를 까다 보니까 돌파 실패했던 일이 생각나고 이렇게 껍질 까줍니다 양파를 두고요 이 삼계탕용 요 약재들을 씻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약재를 넣어줍니다 이제 물에다가 약재를 넣고 섬제한 재료들을 넣어놓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서예요 그냥 생닭을 만지기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시면의 셰프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닭 어떻게 만져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요리는 요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꾸 징그럽다 무섭다 하면은 못 만지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것은 귀여운 강아지다 아? 닭을 일단은 뿐입니다. 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손질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 손질된 닭을 물로 한번 씻어준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닭을 씻어왔습니다 방금 불린 찹쌀과 배추랑 마늘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아한 다음에 네, 괜찮아요 여러분 당황하지 <웃음> 말고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요 요렇게 넣었어야 됐네 요렇게 넣어줍니다 꽉 찼을 때는 이렇게 해서 공간을 좀더 만들어주시고 그냥 넣으면 은 이렇게 찹쌀이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주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이 벌어진 부분을 봉합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아니에요 괜찮아요 어 할만해 할만해 이것은 옷이다 오오오 꼬매진다 오, 오, 어 이거 칭호 생기는 거 아니에요? 닭을 무서워하지 않는 네요렇게 꼼꼼하게 정말 모아서 들어갈 틈 없이 꿰매 놓았습니다 그래서 밤을안 넣었어 밤밤 밤, 밤. 밤으로 밤 막아줍니다 자요렇게 만든 닭을 이렇게 살코시 넣어줍니다 닭이 끓고 있는 동안에 요렇게 양념장들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콕콕 찍어 먹는 맛이 있으니까요 팔을 파팍파파 썰어줍니다 가루를 소금을 설탕은 요정도? 간장을 연겨자를 미상효과가민데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한번드셔보실래네 이렇게 50분 정도 팔팔 끓였는데요 이게 다 익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찔러서 푹 완벽하게 익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맛있는 삼계탕을 만들어보았습니다. 어떻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, 이거? 제작진분들께 이 삼계탕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솔직하게 그리고 맛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맛있네. 요 맛있어요? 자 이렇게 저희가 삼계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저희 모험가님들한분한 한 분께도 사실 이렇게 대접을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푸시 보상으로 뿅뿅뿅 우편함에다가 삼계탕 보상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더위 먹지 마시고 몸보신 확실히 잘 하셔서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! 지금까지 저 모용순의 삼계탕 제작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! 이 영상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! 안녕!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요좀시웠어 괜찮아 괜찮아 아, 다행이네 양념이 맛있는데? 없어 없어 아니, 현 아니야 아니 여기 피가 있잖아 나 단독 안입잖아